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계약일로부터 4년 전 사고 외에 사고나 벌점도 없다면 오토바이를 계속적 사용한 것이 아니며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도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부산지법 서부지원 2017 가합 102711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판부의 판단. 나, 고지 의무 및 통지 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A는 계약 전 알리 의무 사항을 작성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운전 차종으로 승용차 자가용에만 표시하고 오토바이 50cc 미만 포함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 망인이 2010년 9월 24일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는 사실 N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해온 사실 제1,2보험계약 체결 후인 2014년 6월 20일 이사건 오토바이를 구입한 사실 피고2의 종결보고서에 망인이 사고 3개월 전부터 배달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타고 다녔다는 취지의 주변인 탐문 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위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가학보험 예약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전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학서의 망인의 근무처와 지급란 등의 N 주방장으로 원고 A는 기재하였고 그런데 중식당에서 별도의 배달원을 두지 않고 주방장이 배달 업무까지 겸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단지 망인 부부가 중식당을 운영하면서 배우자인 원고 A 명의로 이사건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A의 남편이자 주방장인 원고가 위 오토바이 구매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곧바로 추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망인은 망인 명의로 오토바이를 소유한 적이 없고 망인이 2010년 9월 24일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한 차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당시 망인 부부가 아직 중식당을 운영하기도 전이고 이 사건 각 보험 계약체결로부터약 4년 전이며 위단한 번의 사고 기록 이외에는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적도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이는 피고 2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 불과하고 탐문에 응한 주변인이 누구인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그 구체성이 부족하며 객관적인 오토바이 구입 시점 사고 발생 약 9월 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약 6년간 시자재를 공급한 Q는 위 중식당은 배달은 하지 않고 방문 손님을 방문하는 가게였고 망인은 주방장으로 가게를 비울 수 없었다. 진술인은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라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자동차 양도 증명서에 이 사건 오토바이의 주행거리가 약 278km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A가 이사건 오토바이를 소유했던 약 3년 7개월 동안의 주행거리가 약 278km에 불과하였다는 것은 이사건 오토바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과 상당 부분 부합합니다. 단지 망인이 망인 부부가 운영하는 중식당의 주방장으로 일했다는 사실과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체 관계와도 부합하지 않는 피고 2의 내부 보고서만을 근거로 망인이 계속적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추단하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계속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고지의무 위반 또는 통지의무 위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